안녕하세요 추식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도 역시 뭐 시장이 아주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 그 중에 오늘 주도적으로 움직였던 ai 체포 주뭐 어, 시장을 거의 장악하다시피 전어 전체 ai 체포 주들이 거진 다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어, ai 체포 주 뭐 올해 상승률로 뭐 단연 최고 수준이죠. 어 코나니가 166%, 거의 200%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셀바스, 솔트루스뭐 100% 이상 어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브리지텍이런 종목들이 어느 정도 이제 상승해 주고 있고 또이 관련된 챗봇 AI 관련주 또 다른 기타 종목들이 어 바닥권에서 이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원체 어, 신고가를 쓰면서 속, 이 신고가 종목이 속출하고 있는 종목이 AI 체포주기 때문에 어, 또 과거로 돌아가면 이제 로봇 관련돼서 움직였을 때 어, 일부 몇 개가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올라오죠 대장주로 어, 그대로 이제 후발주자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대거 신고가들이 올라올 때 고점을 찍고 이제 꺾였습니다. 그래서 어, AI 체포주도 어, 과열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 주의해야 될 것. 어, 주의해야 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어 그리고 오늘 한컴 위드가 어,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 한컴 한컴 위드는 어, 인공지능 작곡과 관련해서 이 음원 F, NFT 발행 어, 관련 주로 움직이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한컴 위드의 관계사죠. 한컴 아트피아 관련해서 오늘 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유엔젤은 SK텔레콤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오늘 유엔젤이 오늘 상승을 했고, 어, 유엔젤인 SK텔레콤의 어, 전화망 연동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 한번 특징을 보시면, 한커미드 오늘 상악가가면서 아주 좋았습니다. 펀은 15배 수준, 시가총액은 이제 1900억대에 도달해 있고, 어, 이 AI 체포주 평균 PBR은 4.07배 수준입니다. 라운 피플 유엔젤 나무 뭐 아주 급등을 했죠 유들 종목은 펄을 보시면 이제 200배 100배 수준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1000억원대 천억 1000억원대에서 천억 이제 천억 1000억원이 안되는 이런 기업들이 10% 이상의 아주 큰 폭의 상승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종목들 뭐 거의 뭐 날라다니다시피 하면서 상승하고 있고 또. 어, 이 200배, 라운 피프이나 유엔젤에 비해서 좀싸 보이는 종목은 이제 브리지텍 27배 수준입니다. 더싼 더 종목 보시면 이제, 어, KTCS 9배, KTIS 7배, 드림어스가 8배 수준. 어, 또 아랫단에 보시면 이제 네이버 57배, 어, 이글루 36배, 요런 기업은 이제 실제 시, 어, 실적이 이제 찍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오늘 보시면 이제 신고가 종목, 어, 나무 기술 C랩, 코난이 뭐 KT, 셀바스, KTIS 대거 신고가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출하고 있고 어,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주를 매도한다는 또 이런 어,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조, 조심해야 될것 같고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이제 신고가 도달 전입니다. 그래서 한 4%에서 6% 더 상승해 주면 이제 신고가를 쓸수 있는 위치 때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어 그럼 간단히 오늘 차트를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컴 위드 유엔젤 라온피플 AI 운전자 모니터링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무기술 신고가를 썼습니다 C일에 오늘 신고가를 썼습니다. 브레인지 컴퍼니 200일선을 이제 돌파를 했죠. 브리짓텍 얘는 전에 있던 고점 나인 때에서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좀 내려왔습니다. 코난이 KTCS 신고가를 썼습니다. KT i s 도 신고가를 썼습니다. 드림어스 컴퍼니 어, SK텔레콤의 자회사죠. 있는 알체라 어, 전에 있던 그 고점, 전 고점 라인대에서 약간 이제 조정을 받는 알체라 이스트소프트 파이브 컴퍼니 솔트룩스 드림 어스 컴퍼니 엠노 엑셈영리원 소프트 펜디 소프트 딥 노이드 네이버.